는것이 시간이었습니다. 아, 태국 방콕 래에 있는 씨안 파라군파티 플라자, 그리고 MBK 등에서 한류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유통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나라 한국 저작권 콘텐츠들이 태국에서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것을 보는 것과 회가 새롭고 저작권 기자로서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해외 연수기가 저작권 면에 더욱 더무사무에가서 태국 태국 내에 한류가 얼마나 한류 열리고 이렇지 깨닫게 된것 같아요. 성격증 없는 가